안녕하세요 숙다육 tv 입니다 이제 여름도 다 지나고 가을을 이제 비가 안오려나 했는데 하루 걸러 한번씩 흐리고 비오고 햇빛은 언제 보여주나 반짝 하다가 말고 반짝 하다가 말고 제가 다육이를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올해는 다육이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다육이가 진짜로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어, 멋진 창다육님이라고 유튜버세요. 말도 참 느리게 천천히 빨리하고 싶어도 느리게 느리게 하시는 <웃음> 멋진 창다육님께서 이거 철아 철화, 카멜레온 철아래요 이거를 적심한 거를 이제 세 분인가 세 명인가한테 댓글 먼저 다는 사람한테 준다고 그래서 좀더 저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요거 하고 요거 화분인 것 같아요 하나는 화분을 하나 보내신 것 같아요 요거만 보내셔도 착불로 하셔도 제가 진짜로 감사한데 요걸 다 내시고 또저 선물 또 하나 더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공짜로 자꾸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그랬는데 이걸 자꾸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주실라면 아예 통째 그거 큰거 주시니. <웃음> 감사합니다. 농담이 진짜로 주실까봐 겁나요? <웃음> 묻자고 한 거예요. 제가 멋진 창다우님 많이 놀리잖아요. 너무 느리다고. <웃음> 자, 요거 철화인데, 카멜레온 철화예요. 요거를 100개를 자르셨는데, 이렇게 자른 거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우! 게 작은 거는 아니에요. 사이즈가. 말려갖고, 이렇게, 이렇게 보내셨어요. 잘 키울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떨어지면 이 꽂이 할게요. 이 입꼬지 꽂이 해볼게요. 이 꽂이도 우리 집은 잘안 돼요. 저렇게 우짜라 갖고 있거든요. 밖에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카멜레온 철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떨렸어. <웃음> 떨렸어 사진 한장 찍으려고 그랬더니 떨렸어요 떨렸어 이거 화분인데 제가 이제 박스를 왜 이렇게 박스가 크지 그러고서 그냥 여러만 봤어요 그러고서 아 이거를 찍어야 하나 말아 <웃음> 자꾸 자랑질을 한다고 우리 어머니들이 질투를 하시거든요 진짜로 왜 나는 안 주고 뭐 그러냐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저 아직 분갈이도 안하고 있어요 진짜 꼴보기 싫은가봐요 어머? 화분은 두 개나 주셨네 와... 이거 꽃길수... 꽃보다... 그거 화분 같죠? 아, 이쁘다 세트에 세트 두 개나 득템했어요 이거 합은 주실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더 가격이 나가는 거지만 이것도 주실라 그랬거 아니에요? <웃음> 감사합니다. 원 플러스 원투 쓰리 플러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웃음> 요즘에 외국인들이 많아갖고 살라마 필리핀 말로 고마워요. 살라마 땡큐 영어로 땡큐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한국말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웃음> 잘 키울게요 잘 쓸게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카멜레온 제가 카멜레온 같지 않나요 <웃음> 카멜레온하고 이렇게 감사히 잘 받았어요 너무너무 너무 감사해요 <웃음> 분갈이 해야되데 는 언제 하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이거 하트 하트 지금 영상이 긴게 아니라서 여기다 붙여서 써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트 하트 분갈이 하다가 꺼졌어요. 비가 와서 기분이. 오랜만에 분갈이를 하니까 어설프기도 하고요. 얘가 밑으로 주저앉아요. 그래 저기가. 입장들이, 그래서 좀뛰어낼까 하다가 또 상처 있어서 물러버릴까봐 못하고 있는데. 그 조그만 화분에다 그냥 심어 붓고 그냥 이대로만 있었어도 이쁘기만 할것 같아요. 그 굵은 마사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안 넘어지게 여기다가 쑥 넣어야 돼요. 쭉 가고 넣어야 돼요. 제 이름이 끝에가 쑥이잖아요. 그래서 쑥, 쑥, 쑥이에요. 이렇게 안나모픽의 뿌리 있는 대로 살짝 이렇게 집어요. 이게 놀라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 옛날에 놀라게 해도 애들이 잘만 자랐는데 놀라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잘만 자랐는데 그걸 안 해서 얘네들이 죽은 거라니까요 석이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퉁퉁퉁 쳐야 되는데 안 쳐가지고 재미있게 퉁퉁퉁퉁 쳐 이게.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게끔 해야지 얘가 안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죠. 여기가 지저분해요. 흙이 떨어져가지고. 뭐라고요? 웨딩벨벳이라고 해요 웨딩벨벳 웨딩벨벳입니다 소리 거칠거칠하죠 얘도 꽃옷 자를 것 같죠? 포로딩딩입니다 자 분갈이가 끝났어요 흙그릇을다 어디다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음, 얘를 물을 못 줘가지고 우짜 저기 뭐야 물러버릴까봐 안 줬더니 얘 너무 말랐어요. 별론데 너무 이는데 지금 물을 줬으면 얘도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 말른 거만띄었냐면또 이게 지금 단단하거든요. 이게 지금 3년 3년 넘었죠 3년이 넘었어요 요대로 요대로 있은 지가 3년이 넘었어요 합식하고 난뒤 3년이 넘었어요 뭔노뭔노합식 이제 뭐, 비가 좀 많이 오면 바아갖고 이렇게 주면 좋은데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감사합니다 요거 이거 무슨 차라더라? 카멜레온 카멜레온 차라까지 요렇게 카멜레온 이렇게. 음,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해볼까요? 헤티헤티헤티헤티 예. 하트, 하트, <웃음> 사랑합니다. 사합니다 <웃음> <웃음>